왔습니다 롯데마트는 에 뭐를 싸게 파나요 보이지가 않네요 역시 롯데마트가 있으니까 1층에 롯데리아가 당연히 있겠죠 아 근데 KFC도 있어요 자 올라가보죠 롯데마트는 예전에도 몇번 와봐서 거기 한국분도 되게 많은데 저는 여기 3층인가 4층인가 거기 식당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식 한국 음식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4일째니까 한국 음식 한번 딱 먹어야죠. 그거 먹고 이따가 그 쌀국수 하고 짜조를 먹으러 갈 건데 우리가 왜 짜조라고 하잖아요. 그거 스프링롤 그 튀긴 거 근데 얘네는 발음이 짜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짜조라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짜이오 이래야 돼요. 중국애들이면 뭐그 축구 경 같은 거할 때, 화이팅 이런 거할때뭐 짜이오 뭐 이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애. 짜이오. 짜이오. 짜이오. 어겐. 짜이오. 짜이오. 짜이오. 버버. 버버. 버버. 버버. 버가. 버가. 버버. <웃음> 그전에 네. 버버가 쌀국수 소고기 쌀국수고 버가가. 닭 쌀국수 네. 그저 짜조라고안 하죠? 짜여 라고 하죠 음. 암튼 아유. 2층에 올라왔는데 여기도 롯데마트가 아니네요 예쁜 커피숍이 하나 보이고요 아, 롯데마트가 3층이고 그러면 그 위에 4층이 식당가인가 보다 네. 2층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손톱하고 손톱이라고 하면 유치한가? 네 영어 써야죠 네일하고 스파하고 하네요 어? 안경 안경 있다 제가 어제 안경이 부러졌어요 아 근데 얼마 57만동? 2만 얼마? 아이씨. 아 여기 35만동짜리도 있네 아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뭐이 가격 하니까 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롯데마트입니다 네, 4층이네요 4층하고 3층이 롯데마트예요 4층에는 식품 팔고 3층에는 뭐 이래저래 자파 뭐 이런 거 있고 저는 지금 5층으로 올라가는데 5층부터 아마 식당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2년 전에 한번 와서 먹었었는데 뭐 먹을만 하더라고요 네, 베트남 음식도 팔고 그냥 뭐 사진 쫙 있으니까 막 너무 맛있다 이건 아니더라도 뭐래아 그래? 그렇죠 근데 여기는 오락실 있고 아주 뒤쪽이네요 여기 극장도 하나 있죠. 다니다가 힘들면 안마우저도 하고, 네. 12분에, 12분에 2만 동이네. 그죠? 네, 여기에, 이렇게, 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식당가가 있어요. 아우, 만두전골이 8만 동이야? 김치찌개 6만 5천 동. 된장찌개 7만 9천 육개장 7만 9천 동 김밥도 있어요 네, 4만 5천 동이네 얇은 거아여기는또 베트남 없이 팔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닥 생기진 않는데 사람들은 많이 먹나 보네 검시엔 아이고 오, 여기도 뭐아 이건 뭐 라오? 라오? 아 라오 이거 국종류판나 국종류를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국물에다가 하나 하나씩 주문해서 먹는 건가? 아또 막상 오니까 또 땡기는 게 하나도 없네. 미비큐 피자, 피자도 팔고요. 이게 다야? 뭐야? 아 이거 내 집이 다예요? 어, 내 집이 다예요. 내 집이 다. 음 저기 학생들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네. 여기 지원 들이겠 b b a 미 i w a n g Miwang. Burger. Burger. Bodil. Bodil. Bodil. Banup. Banup. Okay. Banbao. Ah. Banbao. 음, 오케이. 자, 여기 롯데마트에요. 여자한테 여기서 아까 지금 보신 거 보고, 여기에서 음료도 시켜서 저기 앉아서 먹을 수 있나 봐요. 우리나라처럼. 음. 그러고, 메추랄도 파네요. 치킨도 있고, 이건 뭐야? 감자튀김 파는데 저렇게 랩으로 싸놓은 거는 하나도 바삭바삭하지가 않겠죠? 음. 이거. 검 긴유정chau what con x i 이거는 껌 껌합 껌합 예. e a 칩 t h c h 노칩 노칩 음 this c 어 이건 싸다네 저거 망고초 동짜리는안 싸다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에 샐러드도 있어요 와저 이렇게 팔아야지 샐러드 이거 15,000동이네요 그 다음에 어, 요것도 맛있겠다 계란하고 뭐 볶음면하고 고기 들어간는데 27,500이구요 반새우도 있고 김밥 김밥하네 김밥 김밥 김밥 사이즈는 되게 작아요 제 엄지손가락 한 3개 합친거 2만동이네요 음. 음, 이거 짜요 어? 자 이거는 짜요 라고 말하면 하죠 짜지요 라고 절대 안 하죠 맛세요 바람을 이렇게 하네. 뭐 그냥 뭐 일반 슈퍼랑 거의 비슷하게 팔고 뭐 특이한 거라면 뭐 그냥 롯데마트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오니까 그래서 뭐 음식도 뭐 우리나라 음식이 몇 개가 보이기는 해요. 그냥 깔끔하게 포장했고 그냥 빅시보다는 깔끔한 것 같아요. 빵도 팔고요. 아 피자도 파네 조합피자 이거 햄버거인가? 어 햄버거도 팔아요 2만동이네 그죠? 네 2만동 그 다음에 피자 3 2 0 0동 한쪽 32,000동이면 1,600원이네 오 어, 괜찮네요 사이즈는 코스코에서 파는 피자 사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야 이건 뭐야? 15,000동이네 아 피자 영어로 좀안써 놓으니까 모르겠다 피자만 나는 빵인가 보다 여기는 고기 종류, 생선 종류고 그다음에 저쪽에 과일 보이고요 뭐 이렇게 생겼어요 네. 예전에 왔을 때보다 조금 더 깨끗해진 것 같기는 한데 디스플레이를 그렇게 했나? 응, 여기 배추도 파네, 양배추 김치 김치 어, 까오까 어? 예. 이거 까딱 가죽, 도마토, 도마토, 마토토마토 토마토라고 해 carrot, c 까롯? 까롯? English, t h a t s English. carrot, 아, a r r o t carrot, carrot, c a r r carrot, 구한. 응? 구한. 한 고, 고한, 고한, 한태, 고한, 한한 이거는? 야담, 응? 야담. 야담, 알로에는 야담이래. <웃음> 어, 어, 생강, 생강 봐야지 또. 고근, 고근. 어? 아, 생강은 고공이래, 고공. 고공. 어. 바나나. 쥬이. 어? <웃음> 아, 바나나를 바나나라고 하는구나. 쥬이. 어. 쥬이. 쌤쌤? 바나나 주이 쌤? 쌤쌤 오케이 아. 주이 라고도 한대요 바나나라고도 하고 자 여기 오면 또 이렇게 검은콩도 팔고 뭐 이래저래 곡물도 팔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과일 잘라놓은 거 있네 에 망고 야 망고 아 이거 망고 있네 요 이렇게 잘라놓은 거가 3만 1000 동이니까 어 뒤에 거는 뭐야 이거는 만1000 동이네 뒤에 거는 500원이고 이거는 좀덜 들었는데 3만 1000 동인가? 아 디어컨 오래된건가 보다 500원 한 1500원 정도 하네요 음 베리굿 <웃음> 요거 베리굿이라고 네. 저 매운거 날 어떻게든지 보내려고 아 우리 너무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아. 난 좋아 아 그리고 베트남은 역시 체리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이거 20만동 음. 딸기도 있죠 와, 딸기 가격 보세요 이게 20만동에 만원 이에요 네. 딸기가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에서 한국 드라마에서 좀 많이 나와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가격이 되게 비싸죠 네. 20만동이면은 그 얘네들이 현지에서 먹는 한 밥한열세 한 번은 먹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아 이거 이거 싸우링 싸우링이래요 응? 나물이야. 이거는 이게 둘이 아닌가? 난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둘이 아닌지 뭔지. 이거 짜이버이래요. 이거는 짜이버이래요. <웃음> 참 좋습니다. 꿀도 팔고요. 아 여기 뭐 과일도 꽤 있네. 저거 용광가요, 네, 드로건 프루트. 다음에 롯데마트는 보면은 네, 말린 과일, 네 이것도 맛있죠. 너츠 종류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들만 여기 모 놓은 여기 이런 섹션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 이거를 사간 적이 있어요 1,400원, 1,5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게 뭐 화분이라고 하나? 네 근데 왜 이렇게 싼지 모르겠어요 꿀도 뭐 괜찮고 그죠? 네. 근데 역시 꿀도 100% 짜리는 좀 가격이 좀 나가죠 이게, 이게 100% 짜리인데 233,000원 한 12,000원 정도?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꿀과 그조 저정도 할래나? 자 요거 네. 과자인데 그 과일과자죠 말린거 말린건 아니죠 술 종류도 있고 네 커피도 많이 사가는거 여기 있고 아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거 네 여기 있네요 요거 요거 진짜 조그만한 건새우 하고 요거는 개 있잖아요 개 개 양념해서 아, 마, 말려서 양념한 건데 이것도 그냥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그만한 생선 멸치인가요? 난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먹을 만해요 맛있어요 맥주랑 같이 드셔야죠 대신에그 다음에 또뭘 보여줄까요? 아 이거 통후추 베트남 그풋곡기라고 남쪽 아래 섬에 그쪽 동네가 이 후추를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베트남 후추도 괜찮아요 통후추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서 가는 그거만 그 기계 같은 것만 있으면 먹을 만하지 그리고 아 이거는 고춧가루인가 보네 아 이거 칠리 파우더 베리 굿 베리 굿? 스파이시? 노? 음 망고 아 이거 영어를 잘못 알아 들으니까 망고 망고 아 이거 망고에 찍어먹는 거래요 망고에요 이거 망고 아 근데 망고 망고 네. 어? 네. 너? 네. 아 별로 안 맵대요 어 한번 사보세요 나중에 갈 때마다 사야 사대, 되겠다 그리고 이건 뭐 사과? 이건 뭐 사과를 찍어먹는 건가 봐요어 이렇게 베트남 사람을 다니니까 역시 뭘 어떻게 먹는지는 대충 알것같아 아, 여기 애들 놀이터가 있었구나. 그래서 시끄러웠구나. 이거는 코코넛 말린 거, 얘는 망고 말린 거, 그 다음에 얘는 두리안 그죠. 그리고 여기는 차티 종류, 옥수수 시험창가 보다. 이거는 그죠. 바나나 말린 것도 보이고, 아, 여긴 또 파인애플 말린 것도 있네요. 어째 고급스럽다 했다. 94,000동, 5 0원 정도 하네. 그리고 아~ 요거, 요것도 바나나 말린 거네요. 이거, 이거는 5만동, 아, 2,500원 정도 하네요. 어, 괜찮네. 그 다음에 여기 역시 차 종류 있고, 또 이게 뭐야? 아뭐 땅콩 종류구나 아, 요거는 과일 같은 것도 말려서 파는 건가 봐요 69,000동 아, 여기도 말린 거일몇개 보이네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죠? 자정용 뭐 로타마트는 아무튼 요렇게 생겼어요 그냥. 그냥 나름 깔끔하긴 하고 뭐 번잡하지도 않은데 그냥 사람은 별로 아니 없네 예전에 왔을땐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아 근데 여기 많네요 커피코너 네. 커피 많이 사가지고 저도 무작위에서 썼었는데 집에서 하나도 안 먹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처음에만 신기해서 먹다가 사람들 좋아도 뭐별 반응도 없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사요 외국 나오면 아 딜마 잉글리쉬 베퍼스티가 저는 되게 맛있던데 여긴 없나 레몬 스트로베리 피치 없나 보네요. 딜마 종류는 저게 다인가봐요자 아무튼 여기서 끝!